안녕하세요. 짙어진 녹음에 매미소리도 들리기 시작하는 여름의 한가운데입니다. 오늘은 주말농장으로 쓰기 좋은 자그마한 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충남 홍성군 서부면 이오리입니다. 먼저 상공에서 물건지 주변 풍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토지는 국리항에서 홍성 시내로 향하는 왕복 2차선 도로 옆에 있는데요. 도로 아래 낮게 자리잡고 있는 반달형 토지입니다. 2차선 도로 건너는 농업진흥구역 눈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 도로 아래 불다리를 통하면 시원하게 펼쳐진 눈을 볼수 있습니다. 현 토지 인근의 산자락 아래 자리잡은 마을이 평온합니다.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반대편의 해양광 시설은 규모가 크지 않아 크게 영향은 없을 듯합니다. 교통 등 주변 환경을 잠시 살펴보자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직선거리 130m 정도로 후보 2분 거리입니다. 초등학교 면사무소가 있는 면소재지는 차량 2분 거리인데 후보로도 20분 내면 갈만합니다. 중학교는 차량 3분, 농협마트는 2분 정도인데 모두 도보로 2-30분이면 갈만한 거리입니다. 외지에서도 접근하기 좋은 곳인데요. 서해안 고속도로 홍성 톨게이트는 차량 8분 정도면 접근 가능하고 홍성의 서해 관광지인 국리항 등은 차량 10분 정도면 갈만합니다. 홍성 시내는 20분 내면 에 접근 가능한데 군청, 터미널, 역, 의료원 등이 모두 홍성 시내에 있습니다. 지목은 답이지만 이전에 전으로 사용하였으며 비닐하우스의 뼈대가 남아있어 그대로 이용해도 좋을 이곳은 행산관리지역으로 범폐율 20% 용적률 80%의 건축행위가 가능한 곳입니다. 면적 998제곱미터 약 302평이며 현재 농사 짓지 않는 묵전입니다. 시내에서의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 북미양등서해안 관광벨트와도 거리가 멀지 않은 이곳은 평당 15만원으로 전체 4,530만원입니다. 크지 않은 금액으로 주말 주택지를 찾으시는 분께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